진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에이. 아! 사실 이거 하나 잘할 것 같은데 어! 도대왜 이렇게 어려워? 어떻게 이거? 이거 이상해요? 명필은 붓을 탓하지 않죠? 다른 데 갈래요, 잠시만요. <웃음> 어7년만에 웬일이야? 뭐? 초대? 어른들을 위한 노락시 안녕하세요. 코코 노락입니다 지우개 똥이고 <웃음> 지우개고 전동지우 아니 그래서 어. 거기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에이. 네! 나도 촬영해 볼게요. 쿠쿠키! 아 귀엽다. 저는 시작하기. 재산운동 한번 봐야겠어. 아 요즘 진짜 이렇게 다 태블릿 PC로 하네 이거 타로도. 오 보상 꽤 두둑한 수입. 오늘 선물을 받을 수 있대요. 가까운 미래에. 어 혹시 저 인형을 받게 되는 것인가? 네. 구해 모시고 진짜 애들 너무 귀여워요. 네, 네. 그래서 가지고 싶은 애들을 고르시면은. 고르시면은. 아 판매도 해드립니다. 아 네. 제가 저금통에서 다 돈을 훔쳐가지고 이런 걸 했던 사람이어가지고. 딱 가게 나옵니다. 우가처음어요 음. 음. 음. 음. 음. 음. 오! 니에 오, 아니에요? 아니요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요요요 이게 요즘 초등학생들은 아예 못하잖아요 잘? 네, 그렇죠. 다 휴대폰 스타랑 4개 그렇죠? 중에 원하는 네. 사실 이거 하나 잘할것 같은데 준비 시작! 아, 어! 안 돼! 아, 어! 안 돼! <웃음> 자, 400타! 오뜨떻게 250타! 어! 이거 어렵다! 점 엔터! 자, 251타! 오 어떡해! 이거, 이거 자판이 별로예요 봐야 <웃음> 돼! 어 이거 안돼 명필은 붓을 탓하지 않죠? 자 한치 앞을 못 건다 명필은 붓을 탓하지 않죠? 자 한치 앞을 못 건다 다른데 갈래요 잠시만요 <웃음> <웃음> 이거 안되겠어 이거 할게요 이게 아 이게 손이 지금 얼어가지고 추워가지고 자 1분 버티실 거예요 1분 버티.. 아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셋 시작 어뒤어뒤 어떻게, 오, 어떻게, <웃음> 어떻게 해, 이거 이거 이상해요 해, 이거 이거 이상해요 어 이거 이상해요 진짜인데 H 가안 눌러요 히치 안 눌려져요 잠시만요 이쪽으로 세어 다행이다 3벌식으로 됐나 보네 제가 이렇게 네, 못하게 하거든요 네아 <웃음> 네. 자판기 똑같은 거요 네, 예아 이상한 자판기가 좀 이상한데 네,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하나 둘셋 안녕 시작 오씨 오자 이제 10초 지났습니다 <웃음> 어떡해 이거 진짜 어렵다 이거 진짜 어려워 노란색 글씨 노란색 오 남은 시간 30초 목숨 2개 오끝 목숨 두개오 다시 해볼게요 <웃음> 잠시만요. 다시 해볼게요. 이거 아자존상에서 안되겠어 이름 입력하시고요 코코라고 와씨 이거 진짜 어렵다 와, 장난 아니네 이거 몇번 기회에 있어요? 어, 근데 한 번이에요 근데 이거 너무 재밌는데요? 한번더해보시 네, 사람들 없잖아요 옛날에 여기 살았었거든요? 산성비에서 이거 진짜 추억이다 잠시만요 저, 저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지금 저 이거 1단계로 해야지 어, 1단계는 룰을 더블라는데. 아, 아, 그래요? 쉬운 이벤트가 아니죠 아, 8단계예요 알겠어요. 응. 네. 엔터 누르시고. 네. 머리 피하다니. 진짜. 5초. 아, 야, 몇이야, 몇이야? 아? 야, 다에 아, 아, 수고. 아, 확실 아, 야, 너네 얼마나 하는데? 아. 아 내가 플로포트. 아. 어. <웃음> 아, 아, 아, 아, 왜 이렇게 어려워 35초 남으셨습니다 실패! 안녕히 가세요 우와! 나 이거 아, 나만바라 아, 고 왔는데 아, 네. <웃음> 수학 아, 아, 도 아, 수 있고. 수학 수학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 진짜 네. 이상해 어.. 고등학교 나오셨죠? 아니요 아니, 안 나왔어요 그럼 중학교로 <웃음> <볼게요>. 네. 게요아 <웃음> 네. 이거 이상해 시작 엔터 한국인 맞아자 <웃음> 1분 버티시면오씨자 1분 버티시면오씨 잠시만요 <웃음> 양의 부 <부호. 웃음> <오, 씨. 뭐야? 웃음>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아니 아니 흐 <웃음> 대변. 오 이거는 괜찮다. 너무 쉬운 거란 거 같아요. 아 이거는 너무 제 자존심 상, 자존심 상하네요. 3학년. 네. 자 1분 버티시면 돼요. 그래야지 비슷 비슷. 아, 아니, 아니, 누가? 나리 아, 이거 이게 말데몇잡 이거는 쉽네. 단어가 어렵죠, 대신? 오, 성공하셨습니다. 대단해, 대단해. 사진 찍어드릴 거예요. 대단하신 분첫 번째예요. 제가 첫 번째구나. 시상 성공. 아. 뭐 주시는 거예요? 호빵 어, 주시나요? 에포, 에코백 드려요, 에코백. 아, 에코백. 아, 에코백. 몇 대? 몇 대였어요? 여섯 스 드리고 있는. 데 아, 진짜요? 대도요 네, 독도. 네. 감사합니다. 독도 가서 호빵 드시고 가세요. 네. 네. 너무 저를. 어... <웃음> 와 이제 이런 것도 기계가 다 하네. 이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여기 있어요. 다 직원이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 겪어서 단기 알바 중. 아 이거 저도 알바 관심 있어서 요 이거 하루 얼마예요? 시급 만 원. 아 그래요? 괜찮아, 다 아홉 시간 정도 하니까. 하나 하나 하나 이번에 뿌리예요. 아 그저 뿌린 거 같아요. 아나 이거 알바해야겠다. <웃음> 알바세요 오늘? 저 직원이요. 아 그래요? 한컴 직원군. 타인들과 네. 어울려 골... 즐거운 하루를 보낸 것이 어떨까요? 아. 앉아두세요. 이제 본인을 인터뷰할 거예요. <웃음> 네. <웃음> 의자 좀 갖고 와야겠다. 직흥덕이 그냥 궁금해서 무슨 사이? 진죠두 분? <웃음> 저희 팀 이제 저희 이제 1년차 신입이고, 네, 저는 짬이 좀 돼. <웃음> 이게 유리 과장님이 <가정님이었습니다>. 야신 이걸로요? 이걸로요? <웃음> 네. 한컴 네. 컴퓨터밖에 모르잖아요 네. 네, 이런 문화 쪽으로 좀 진출을 하시려고 그런 말 진짜 많이 해요, 해요. 제가 아는 아, 그한컴 그 맞아요, 맞아요. 어. 네. 이찬진, 김희의 얘기 네.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좀 탈피하려고 말랑말랑 무브먼트라고 한글과 컴퓨터 공식 캐릭터거든요 지우개, 지우개 똥, 연필심 친근하게 다가가고 싶거든요 말랑말랑 플랫폼이라는 사이트에 한컴 찾아 연습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서비스 오프라인에서 좀 사람들이 체험해보고 이렇게 많이 알려지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도 난리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 1분 버티셔야 돼요 시작! 어휴 안돼안돼 잠깐만 어 뭐야 잠깐만 이아 12초! 아, 진짜. 반응 너무 아, 진짜. 웃겨 16초! 다들 아니, 이런 뭐야? 반응이죠? 너무 웃겨 아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데요? 진짜? 아니 와. 나게. 아 이거 받침이 왜 이렇게 많아 어, 어, 어, 미쳤어 아, 뭐, 아, 이거 스포츠다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이거 1, 멘, 어, 멘탈 싸움이야 <웃음> 안돼난질수 없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웃음> 이거 혹시 24시간 오픈하잖아요 <웃음> 24시간 오픈 안 되나요 20시까지... 1 지금 20분 했어요 언니 언니 지금 저말 시키지 마요 <웃음> 이거 1인 1 산성비 도입이 시급해 지금 어, 이거 제가 들어가서 할수 있어요? 네 평소에? 네 오. 말랑말랑 플랫폼 들어가시면 오 덕분에 비번이 빨라졌어요 아 <웃음> 틀리는데 어. <웃음> 그렇네요